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올려둔 영상 잘 보셨죠? 진짜 그래픽카드가 팍팍 내는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슬슬 그래픽카드 사고 싶어서 간질간질 하신 분도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준비했는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 저번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올리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 정정하러 왔거든요. 그 그래, 어떤 정보인데? 뭐, 뭐 중요한 거? 뭔데? 그래.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거품이 없는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믿으셔야 돼요. 왜? 저는 이렇게 엑셀 표가다 있어요. 좀 보여요? 제가 19년도부터 음, 21년도 딱 3년동안 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변경된 걸 매달 매달 영상으로 찍어왔어요. 그다보니까 러 출시가부터 시작해서 가격 폭등하기 전인 작년 12월 중순 가격까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일일이 열심히 뽑아와가지고 정리해놨습니다 보기 편하게 과연 그래픽카드 가격 폭등하기 전에 정상가는 얼마였는지 그거 한번 오늘 같이 보죠 자 이거 보시면은 나머지 몇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출시가 그리고 거품이 없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얼마나 더 내려야 되는지 이것도 판단이 되겠죠 맞잖아요 정상가격 지금 알게 됐으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내렸다 하더라도 덜 내렸을 거 아니 앞으로 얼마 더 내릴 수 있는지 요거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는 그래프카살 타이밍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특가 가격 기준은 기억하고 뭐 3070을 50만원까지 내려야 된다고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거는 행북 캐러가 너무너무 심하게 돌려가지고 완전 탑을해서 제가 되는 소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말 믿고 있잖아요. 누가 막 2년 1년 이렇게 존보 타면 어떡해. 맞잖아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가져왔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시면서 좋은 가게 그래픽 카드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구독과 져아 잊지 마시고요 한번 시작해보죠 일단 상위 라인업부터 봅시다 6900하고 상공군 같이 볼게요 얘네 출시가 얼마였게요 대충 6900은 140만원 중반이 제일 싼 제품 기준이었고 여러분이 보통 살려고 했던 중국기는 150만원 160만원 사이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87만원 앞으로 얼마 더 내야 된다 20만원 은 30만원 정도 더 내려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렇게 내려야 돼요 아성주야144 145만원 이 제일 싸다면서 그럼 40만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얘기할 수 있는데 음 컴퓨터업계에서 딱 하나 이거 다시 작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되는 게뭐 칩셋 가격 오르고 뭐원자재 가격 오르고 그리고 뭐 물류비용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황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거 다 해결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럼 가격 계속 내리겠지 근데도 해결 안된게 하나 있습니다. 부가세 의무화입니다. 작년에 현금가 기준으로 표기됐던 것들은 실제로 부가세 발행 안 해주는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면 보통 7에서 10%를 돈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격에 표기돼 나왔던 건데 부, 부가세 의무화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5일 안으로 현령을 발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 됩니다. 어, 저도 다 발행한 지 벌써 좀 되, 오래됐어요. 여튼 그래서 음... 7%에서 10% 정도 붙여야 돼 그래 이거 정상가 보면 1 5 0만원이 봐야 되거든요 150만원 봐야 되니까 뭐 내려봤자 30만원 정도 더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 또 존버를 너무 길게 탈수 없는 분들은 30만원까지 기다리기 힘들 테니까 한 20만원 내렸을 때 사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6900XT의 적정 가격은 150, 160 정도가 아닐까라는 어, 저의 판단 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판단을 정해보세요 나는 그냥 작년 가까이 돌아와야 살, 살 것이다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상공 구봉은요 실제로 299,000원이라는 게 이게 터프 가격이에요. 물량이 많이 없었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해줘서 되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널리 팔리던 제품들은 터프 물건이 없으니까 중국기 2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280만 원인데 어, 중국기 준 230만 원이니까 50만 원 정도 차이나죠 50만 원 내릴까요? 아니죠.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한 7에서 10% 정도는 가격 상승 요인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얘 정상가는 250 정도가 되겠죠 앞으로 30정도 내릴 텐데 그것도 이제 내릴지 안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상공국은 위급이안나기 때문에 쟤는 굳이 이렇게 내려줄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얘가 살만한 가격이라고 보는 거는 250, 260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자8공차에는뭐 작년에 출시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렇게 세게봅시다 6800부터 3080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110만원, 100만원 85만원 정도 했습니다. 중국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5만원 그리고 105만원, 90만원 정도 했고요. 네, 지금 얼마입니까? 125만원입니다. 지금 잘싼게 125만원 살수 있는 건데 확인했어요. 6800. 그러면 얼마 차이 안나죠? 앞으로 10만원만 떨어지면 정상가네요. 네. 6800은 이미 벌써 정상가에 근접해 왔습니다. 6800스티는 3080은요 멀었어요 갈 길이 멉니다 아직 60만원 비쌉니다 근데 얘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격이 영향을 줄 요인이 없고 아직까지도 생산량이 3080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 별로 없다니까 해외 가격 한번 보세요 해외도 무건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국내거 가져다 해외 파는 역대 파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30에서 140정도까지가 떨어지는 마지노선이 아닐까봐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160이 매우 비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아, 이거는 판단이 좀 어렵네요, 3080은. 여러분, 여러분 판단에 맞춰서 사세요. 6,800은요, 6,800 노멀은 아좀 내려야 돼요. 얘는 한 90만원까지 내려요? 살 만함. 95만원, 90만원까지. 왜? 3070ti 특가가 90만원이면 사는데, 성차이 별로 없는데, 6,800, 125만원 주고 산다고? 아닌 것 같아요.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 0 7 0보죠 3070은 원래 70만 정도 했어요. 이거 뭐 58만원, 55만원 기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카드 청구 할인에다가 특가까지 겹쳐가지고 엄청 내려갔던 가격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널리 쓰이는 뭐 터프라든지 아니면 울트라, 어, 갤럭시 EX 이런 것들은 70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중상급기 같은 경우는 75만에서 80만원 가까이 했고요. 지금 97만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려봤자 15만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가는 80만원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고그 언저리 쯤에 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내려가길 원하는 그런 행복해로는이해는 해줄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인 지울 수 없는 게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의무화 고 어, 그 정도 가격까지 안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6700XT요 이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 처음 가격부터 조금 비쌌습니다 80만원 뭐이 정도 했어요 79만 9천원인가 레퍼런스만 뭐60 얼마였고 6 4만9천원인가 하여튼 그랬고 비레퍼는 75만원, 뭐 79만원 사이가 제일 싼 제품 가격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중국기는 90만원 도 됐어요 근데 지금 85만원니까 이 거의 정상가 찾아갔어요 실질적으로 6,700스팀은요 근데 다만 AMD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씩 내려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격이 충분히 내려간다면 저기서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호유권 Ti는요 3060TI가 제일 골치 아픈건데 이거 원래 첫날때 내가 가슴비 좀 괜찮다고 했거든요 3 0 7공하고 봤을 때 성능 10% 정도 낮은데 가격적으로는 한 15만원 쌌으니까요 이게 55만원 정도에 팔았단 말이에요 제일 싼거 제품 기준으로 근데 이게 채굴이 큰능한건아닌 갑자기 100만원까지 뛰었어요 지금 89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채굴 안되는 제품이 앞으로도 저거는 꾸준히 내려서 6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60만원, 65만원 정도까지는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살만한 값어치를 가지지 않느냐 아니면은 솔직히 이거랑 성차이 좀 많이 나는데 상운치곤 TI 특가 노리지 상운치곤 TI 특가 잘 사면은 85만 원, 90만 원도 있는데 아 지금 특가 없는데요? 아뭐 어, 특가 아직 몇번더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특가는 특가잖아요. 아 특가 끝나도 상운치곤 TI는 사실 100에서 110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60 TI가 90만 원 정도 하는 건아직좀 높은 가격인 것 같고 70만 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어 예상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2000시리즈는 실질적으로 단종이 가까우니까 무시하고요 5700XT나 5700도 사실상 단종입니다 3060만 보면 되겠죠 3060은 애초에 올해 출시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가격부터 비쌌습니다 70만원대에 나왔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좀 있던데 원래 7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 얼만데요 70만원대에요 어그 벌써 정상가 갖는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가라고 생각하면 안되지 얘는 더 내려야 돼요 왜 이게 한참 그래프카드 비싼 시기에 출시한 놈이라서 기본적 거품이 좀 껴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50만원 후반대까지는 저는 떨어져야 돼요. 3 0 6 0은 성능적으로 봤을 때 3060, TI, 고3 0 6 0은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중간에 3060 슈퍼가 나오지 않을 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거는 진짜 50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져야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은 이거 사지 말고 어, 지금 이게 70만원이잖아요. 이거 사지 말고 그냥 2060 쓰세요. 아성준이2 0 6 0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2060도 떨어지는 건 맞는데 조금 더 떨어지다가 아마 단종될 거예요 2060을 대처하는 이제 3050이나 3050 TI 라인업이 이제 여름에 출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고 2060 단종하려고 했다가 채굴 때문에 뭐 그래프 카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폭으로 내리기보다 어느 정도 생산을 준다 할 테니까 뭐 50만원 중반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 그 정도쯤이 떨어졌다가 아마 단종이 되고 3000CG가 나오면서 가격안정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3050, 3050Ti 자 그러면 1660, 1669 슈퍼 1660Ti 안 봅시다 노답 라인업들 이게 뭔 60만원짜리야 얘네들은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미쳤어요 이 가격에 사면 호객님들 이런 호객님 없습니다 저거 40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쟤네들 전부 30만원 정도였거든요 30만원 위아래로 뭐 몇만원 차이였어요 지금은 60만원 가까이 하니까, 음, 40만원 정도 돼야 살만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40만원 넘으면은, 그냥 60만원 주고, 아니면 55만원 정도 주고, 2060 사십시오. 어, 이 밑에 라인업은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1650 슈퍼 빼고볼 필요가 없는데, 1650 슈퍼는, 음, 앞으로 10만원 정도 더 내리면은, 정상가에 가까워지긴 합니다. 원래 뭐 7%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니까, 20만원 중반 정도 하겠죠. 10만원 아 10만원 가지고 안되겠다 20만원정도 내려야 정상가가 되겠네요 얘도 아직 지금 살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44만원 너무 비싸요 20만원 좀 내렸을때 살만해요 어 나머지 또 단종단종 단종, 단종이니까 넘어가고 1650까지만 보고 마무리지면 되겠네요 1650은 지금 10만원만 내면 정상가 돼요 원래 저거 한 19만원 했거든요 20만원 19만원 그정도 했으니까 10만원만 에 내면 정상가입니다 1650이 그나마 그나마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5만에서 10만 원 정도 더 내려야 된다, 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로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절반 더 떨어진다 하신 분인데, 여기서 절반 더 떨어질 만한 놈들 안 보이죠? 야, 뭐, 6,990만 원에 사겠다고? 3090을 150만 원에 사고 싶어? 아, 사고 싶긴 하겠지. 나도 사고 싶으니까. 근데, 그가격에사기좀 어려워요. 중고가 아니상? 중고가 아니상 그 가격이 사기 좀 어려워요. 이상? 아, 이상 그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가격은,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20만 원에서, 뭐 50만원 사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더 내릴 수가 있어요 대충 30% 정도 거품가격 20% 30% 사이 정도 거품가격이 끼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급 라이러면요 다만 이 하이라이러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50% 가까이 뻥튀기 된애들 있으니까 요놈들은 일단 구매 목록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제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출시가보다 싸게 사고 싶으신가요? 어, 뭐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셔도 좋은데 음, 그거를 너무 있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밑에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그말 믿고 살 타이밍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살 타이밍 놓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살 타이밍이 너무 멀어지는 거지 존버 적당히 타고 딱 사기, 사기 좋은 그런 가격은 딱 한마디로 종합해드릴게요 작년 가격 혹은 초기 출시 가격에서 10%정도 붙어있으면 여러분 사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는게 아무래도 너무 오래 존터하지 않고 크게 손해 없이 살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의 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